학교 안가 학교 안가 머리 색깔이 머리 가깔이아가 고급지고 이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고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무 복장이야 오늘? 어디가? 어 좋은데가 아니 가? 좋은 데가 이러고? 아침 8시부터? 복장 보면 정말 필라테스 강사인데 근데, 근데. 다녀와 빌라테스 강사 어제 밤에 인스타그램 DM으로 23살 어, 젊죠 젊은 분의 젊은 구독자분의 DM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민의 고민 끝에 DM을 보낸 것 같아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고민이고 지금 현재 취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앞으로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정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할 걸 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탄을 하면서 DM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하, 젊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보여진 저의 모습은 진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사람이지라 힘들 땐 힘들고요 놀고 싶을때 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고 저도 막 그래요 근데 젊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아는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 자신한테 와닿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왜난 지금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취업도 안돼이 사람이라는 게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야 되고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안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살고 그런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해야지 밝은 미래가 보이고 근데 지금 당장 나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밝은 미래가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해 이건 어디를 가도 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뭐 설명에 가고 어떠한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잘 살아와서 앞으로도 잘 살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나름 바르게 과거에 잘 살아왔다 해도 현재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왔던 과정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할까 구독자분 걱정이 뭐예요 나는 지금 취직이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요점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무슨 돈을 버냐 아무거나 일단 돈을 버시면 됩니다 아무거나가 또 뭐냐 그냥 알바문 공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우는 알바는 조금 계획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럼 배달 잠깐 나가시면 됩니다. 배달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집에서 인형 눈깔이나 붙이던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살지 마요. 뭐하러 살아. 모든 고통의 시작은 돈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 너무 힘들어. 잘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알바하고 돈 벌려고 조금씩 나가다 보면 취직하고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5시간만 일하세요 많아 보면. 보면 많아요 아니면 저희 가게 와서 일하시던가요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 건지 뭐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쉬워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핑계와 너무도 많은 이유 너무, 너무 많은 변명거리들을 늘여놨다 보니까 선택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돼 저것 때문에 안돼 뭐 때문에 안돼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아, 그러면 좋은데 취직하면 뭐할 거야 더 힘들어 어. 어떻게 살아왔냐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과거에 힘들어서 공부 안했고 어려워서 공부 안했고 놀고 싶어서 다 놀고 남들 하던 거다안 했잖아요 어, 앞으로는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작이 늦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조금 더 그때 못했던 거 열정을 쏟고 시간을 또더 많이 들여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죽기 전에 뭐라도 열심히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후회가 없이 눈 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생각하기에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막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들 하듯이 평범하게 공부를 했지 막 불태우고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뭐 하나 붙잡고 최선을 다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먹은 마음가짐 자체가 그냥 뭐가 하면 아 미친듯이 한번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후회 없이 미친듯이 변명되지 말고 핑계되지 말고 좀 하면 한 번만 1년이 힘들면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어? 그러다 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많이 떠들었습니다. 어, 이제. <웃음> 출... 출근해야 돼. 아! 어, 이모, 왜 오늘 출근 안 했어? 아니, 오늘!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그럼 미역국이나 밥할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지완이가 네. 그냥 버리고 알겠습니다. 쌓아놓으니까 지금 애기, 몇 살이죠? 저 33입니다 결혼하셨고? 결혼했습니다 아기가딸 둘입니다 아, 20대는 어땠어 20대는 하루살이었습니다 하루 살이로돈 하루 벌면 돈다 쓰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죠 결혼하고는? 결혼하고는 돈을 못쓰고 있죠 <웃음> 버는 적적 와이프한테다 갑니다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루를, 하루살이로 살아라 <웃음> <웃음> 다 그래 똑같지 뭐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필요니까 어떻게, 할까? <웃음> 어떻게 사,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지금부터 <웃음> <웃음> 정정 어요 네. 너의 20대는 어떤 거 같아? 놀기만 한거 같아 <웃음> 하지만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고 알았다 또안어 <웃음> 퇴근 축하해 이게 뭐야? 출발해 너의 20대는 어땠어? 내 20대가 어디 있어? <웃음> 내 20대가 어딨냐고. 뭐 하고 싶었던 아니, 게? 나는 26살에 결혼했는데 어. 20대가 어디 있어, 내가. 음... 20대에도 주부였어, 나는. 나도 26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 20대가 없어. 27살이잖아. 그렇지. 26살이랑 7살은좀 달라. 하고 싶은 건뭐 이런 건 없었어? 하고 싶은 거 많았지. 음. 근데. 하고 싶은 거 많았지. 근데. 근데. <웃음> 음, 거기까지. 어. 하고 싶은 거 많았지. 뭐 20대 때뭐 하고 싶은 게많아데 지금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응. 그렇지. 지금이야 과거에 열심히 해왔던 게 중요한 거 같아? 아니면 앞으로가 중요한 거 같아? 과거가 중요해! 아. 과거가 현재니까 과거가 현재? 그렇지 근데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이생망이야 이생망 돌아갈 응. 이생망이 수없데왜 시리즈는 어. 못 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웃음> <엄마>. <웃음>